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확장 기능인 디스코드 프레젠스를 설치하면 코딩을 하고 있을 때 디스코드 프로필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코딩 중이라고 표시됩니다. 끝!